안녕하세요. 한글정쌤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치읓받침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단어를 보면서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꽃 꽃. 낮, 낮, 돛, 단배, 돛, 단배, 몇, 몇. 빛, 빛. 숱, 숱. 윷, 놀이, 윷놀이. 햇빛, 햇빛, 덧, 덧, 살갓, 살갓. 이번에는 한글을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보시기 바랍니다. 빛빛낮낮 꽃, 꽃, 돛단배, 돛단배, 살갓, 살갓. 덫 h 햇빛, 햇빛. 엿, 엿. 윷, 놀이, 윷, 놀이. 지금까지 치읓받침이 들어간 단어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